난 좋은 놈 아니 나쁜 놈난 좋은 놈 어떤 게 진짜 내 모습일까? 이 자식들 저 얼굴에 문신은 응? 여보 저 얼굴에 문신이 뭔데 그래? 몇년전 임무에서 소탕했던 조직의 문신이었죠 분명 나한테 복수하려고 나 때문에 요르가 여보 당신 때문이 아니야 진정해 요루를 일단 구해야 할 생각부터 해야지! 미안해요 잠시 이성을 잃었어요 좋았어 일단 내가 먼저 들어갈테니까 뒤따라와 음. 좋아 가자고 여보 여기 아무래도 안될것 같은데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될것 같아. 응. 여보 여기야. 들이 많군 음? 어? 어? 어? 으! 어? 이런 젠자 여보! 쏴아아아 <놀람> 어? 어? 어? 큰일 날뻔했어 아, 여보, 여기가 아닌 거 아니야? 이 방에도 없어. 아직 마지막 방에 남아있어. 에이, 젠장. 여보, 총알이 없어. 허, 아, 나도 다 떨어졌어. 여기까지 왔나? 엄마, 쿠르르그 그 애를 풀어줘. 음, 풀어질 거야. 물론 날 이긴다면 말이지. 아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나 대신 그 총을 맞고 있어? 으흐, 괜찮아, 어깨에 맞았어 음, 하지만 못 움직일 것 같다 으흐, 절대 용서 못해거비 당신 남편이 맞았네 아주 눈물 나는 부부구만 뭐 상관없어 핑크로즈 넌 절대, 용서 못해! 음, 넌 총알도 없으면서 무슨 수로 이기게! 얘들아! 막 쏴라! 아름답게 펑펑펑! 안 깨라! 지독한 전쟁의 향기가 내 부모도 나오고 있어 음아봐이곳에 비밀인 내와 함께 스파이놀이 재밌다 나좀 멋있는 듯예야 인생이란 원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내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면 네 딸의 목숨은 살려주도록 하지 하하하, <웃음> 요르르, 우리 딸... 그래, 무릎 꿇을게. 천하의 단미호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는 날이 오다니. 하하하, <웃음> 그래서 인생이 재밌는 거 아니겠어? 뭐야? 어, 남한테 놓고 재미나게 놀고 있어요. 아이 엄마 아빠, 아이, 저도 놀아줘요. 리아야, <웃음> 여기 어? 위험해. 너왜 여기 있어? 아이 엄마 아빠는 맨날 요르로만 놀고. 아이, 뭐야 이 수염난 아저씨는? 누구세요? 꼬마야. 꼬마야, 빨리 집에 돌아가렴. 아 어. 어, 뭐야? 모두 왜 재밌게 놀고 있어요? 나도 재밌게 놀래. 아니 꼬마야 이쪽은. 어어어 엄마 엄마 괜찮나? 어 요래야 무사해서 다행이야 무서워했다. 후! 지각이다 지각.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오고 딴 길로 새지마념 당연히 그럴거야 난 좋은 너 아니 나쁜놈 난 좋은 너 아니 나쁜놈 <웃음> 어떤게 진짜 내 모습일까? 야 스파이 놀이 끝났어 빨리 학교가 난 좋은 데 아니 나쁜 룸 말랑말랑한 멤버들의 비즈 인형이 출시되었어요 다양한 계절의 컨셉에 공책도 있어요 일정 금액 구매하시면 200개 안정 스티커를 증정해 드립니다 지금 당장 만나보세요